요즘 유행한다는 거위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시작 오깨깨 소리를 지르면 꾹꾹 와 거위가 나타났어요 얍 엄청 거대한데요 어 열었다 열은건가 와 열었어요 신난다 합깨기 파닥파닥 탭을 눌러보니까 할 일이 나오네요 샌드위치, 호박, 당근, 잼, 보온병, 라디오, 바구니를 일단 얘들을 집어서 얍 이렇게 피크닉을 하기 위해 여기다 떨어뜨려 놓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호박, 당근, 잼 어디 있을까요? 한번 찾아가보죠 여기 보니까 전 아직 하, 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어 저거 라디오다 라디오 라디오도 옮기는 거였던 것 같은데 아, 아 아저씨 아 내놔 하아, 아저씨가 너무 강력하군요 라디오도 아저원에 들어갔다 체크가 되었어요 아까 당근을 옮기라고 한것 같아서 자 아저씨를 피해가지고 당근을 훔쳐보겠습니다 아 됐다 당근 흔들기 어떻게 할까요? 이렇게 하나? 당근! 자 이제 훔쳤으니까 저희 피크닉 장소에 옮겨보겠습니다 당근 당근 당근 하나가 없어진 걸 눈치챘을까요? 아, 아저씨가 자꾸 저 때려요 너무해 당근이 체크가 됐어요 호박! 이번엔 호박을 훔쳐보겠습니다 아저씨도 아무것도 안했어요? 아저씨 귀도거의입니다 아저씨를 피해서 자 안 들켰다! 이렇게 호박을 훔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즉, 잼, 보온병 호박이 진짜 거의 만큼 커요 디뚱디뚱디뚱 어? 보온병도 가져갈 수 있다 보온병 한번 가져가 볼까? 아! 아저씨 나빠요 그러게요 저를 푸아그라로 만들지 않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되나? 보지 않고 있겠죠? 잘 훔치고 있어요 저 잼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전 후아그라가 되기 싫다구요 야호 잼 이제 보온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, 잼 찾고있다 전 안그랬어요 아저씨 생사람 잡으면 아니 생생 생 거의 잡으시면 안돼요 자 보온병 자 보온병까지 완료 이제 라디오를 훔치러 갑니다 아 이거다 이거 요렇게 라디오는 제거에요어 도망가 도망가. 아진 도망가 도망아아아아 아, 아. 그렇게 제 라디오를 가져가시아아저씨내아요 어? 열쇠 훔칠 수 있었는데 아아야이 라디오를 이렇게 아아놓다니아저씨 머리 좀 쓰셨네 자차근아아 다시 해보죠 위에 있는 아부터 하는게 나을 아아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제 거예요. 아저씨, 야구르죠 이리 오세요, 아저씨. 제가 여기 있습니다. 내가 당근을 여기다 다 옮겨놓을 거예요, 아저씨. 어. 여기서 물 틀자. 물 틀어야 돼. 됐다, 적셨다. 성공. 좋았어. 이때다. 아, 아저씨. 네, 이, 이, 이것을 이 훔치고 말리라 학계기는 이게 필요하다고요 신난다 성공 성공 이거를 물에다가 긁으라고 했거든요아 됐다 됐다 됐다 자 성공했으니까 아저씨한테 다시 돌려줍시다 아저씨도 농사는 지어야 하지 않겠어요? 네 라디오가 문제예요신발에 신발로 좀 주의를 끌어봅시다 아저씨 신발 여기 있지 롱 신발 갖고 싶지 아저씨 자, 그러면 전 열쇠를 주세요 아저씨 훔쳤다 아! 열쇠 훔치기만 해도 체크가 되네요? 그 아저씨 돌려줄게요 이제 모자를 훔치고 싶은데 모자 어떻게 훔치지? 신발을 신고 장아 신는 거위 제발 플리즈 됐다 수, 숨겼다 좋았어 보지 않았겠죠? 나 여기 있다 아저씨 여기 밀짚모자 밀짚모자 루피 여기 모자 있네요 좋았어 아저씨가 밀짚모자 루피가 되는 순간 어? 성공한 건가? 아저씨가 문 열어주나? 문 열어주세요 도망가 난 도망갈 수 있어요 <웃음> 추격전 추격전 됐다 됐다 여러분 제가 해냈습니다 어 뭐야 잠깐만요 아니 물속까지 쫓아오시는게 어딨어요 아니 아 물속같이 따라오실 줄은 몰랐다고요 그런데 이제 고장을 냈으니까 소리가 안나는것 같죠 아저씨 너무해 아저씨 능력자 호박이라도 먼저 훔쳐야지 어 아까 호박 훔쳤다고 어이 틈이야 이 틈에 이 틈에 라디오를 다시 빨리 제가 가서 아저씨가 호박을 심는 순간 저는 라디오를 가지고 정면 돌진 아 에이 치사해 치사해 안 뺏을 거야 안 뺏을 거야 이얍 됐다 됐다 됐어요 됐다 통과 통과! 아저씨 저 지나갈게요 신난다